마기간에 오뚜기에서 나온 짜장면 파김치랑 먹고싶어서 끓여왔어요 가볍게 어이 어, 소리 너무 좋아요 저는 오덕한그 소리 있잖아요 방금 끓여와서 엄청 뜨겁구만 파김치 하나 올려서 와 파김치랑 너무 맛있어 음 얘랑 얘랑 너무 찰떡 아니에요? 음, 통각김치 좋아했었는데 파김치가 더 맛있다. 우와, 아 약간 살짝 코끝을 찡하는 매운 기운이 살짝 있는데 그게 너무 잘 어울려. 타 냄새가 진하게 난다 김치 없으면 어쩔 뻔 봤어요? 라면 먹을 때? 한국 사람이라서 너무 다행이야. 아. 음. 다음에 갓김치랑도 먹어볼게요 아유. 예술이다 음. 지금 딱 맛있게 익었어요 아삭하면서도 풋내는 없는데 쉬면은 막 물컹물컹한 느낌도 없고 <목소리도> 음, 맛있다 이맛이지 끓이는건 오븐인데 먹는건 <웃음> 아, 이제 배불러요. 응. 딱 좋아요. 오.